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음료수 조합인데요 요구르트와 밀키스를 섞어서 원샷해 보겠습니다 밀키스와 요구르트를 섞으니까 안바사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, 원샷맨이었습니다. 척!